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연애를 계획하시는 분 아니면 연애가 하기 싫어 어, 전 남자에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렇지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연은요 관심이 있든 없든 어느 순간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방심은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이끌림이란게 있잖아 막 미친 듯 끌리는 거 그거는요 어떻게 내가 뭔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웠다 하더라도요 이 마음이 막 벌써 반응을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드디어 올해 결혼을 한다면 어느 쪽일까? 여기서는요, 결혼을 실질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결혼이나 이런 걸 갖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뭔가 그냥, 어. 어떤 그 에너지, 어, 영혼의 이끌림에 의해서 거기까지 막막 어, 막 안개 속에 이래도 되는 거야 어, 내가 왜 이렇게 끌리지? 어, 황홀해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결혼은 아니더라도 연애, 동거 다 포함해서 음. 어느 쪽일까라는 거지 어, 첫 번째 미친듯 끌리는 남자냐 아니면 조건이 좋은 남자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보셨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올해 결혼을 한다면 어느 쪽일까? 미친듯 끌리는 남자? 아니면 어, 조건이 좋은 남자? 네, 여기는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거 어, 동거를 하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디 봅시다 음, 미친듯 끌리는 사람 음,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친듯 끌리는 사람한테 하게 되면은요. 음... 결론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지만 중간에 조금 어... 그 맞춰가는 과정에서 힘은 들지 않겠는가. 그럼 조건 좋은 남자는 어떤가. 어제 봅시다. 음... 조건 좋은 사람. 이 사람하고 하게 되면은요. 조금 여러분이... 어... 심심할 수는 있겠네. 어, 조건은 좋, 좋고 좋은 대신에, 그, 매사에 뭔가, 어, 시, 속 시원, 시원한 게 없어. 그런 거 있잖아. 자기, 우리, 어디 가까그 음, 잠깐만, 응. 음. 근데,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 대답이 없어. 그 다음에, 저기, 만네 시간이 지나고, 다섯 시간이 지나도 대답이 없어. 그러다가, 아안 되나 보다 하면 며칠 있다가, 자기야 그거 가자 그랬지, 응, 어, 저기, 만 이틀 있다 가자. 어, 짐 싸나 뭐 이런 식으로. <웃음> 아, 저이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어디 봅시다.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이세장 갖고 뭘 알겠습니까? 너무 광범위하잖아. 어디 보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미친 듯 끌리는 쪽이고요. 여기가 어, 조건을 보는 거예요. 어, 연애든 동거든 결혼이든 똑같아요. 음. 뭐 썸도 마찬가지겠지 일단 끌리는 거니까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아이고 죄송 죄송 여기는 일단은 미친 듯 끌리는 거는요 이 어쩌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끌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여러분이 끌릴 수 있다 왜 여러분이 끌리냐 라고 하면은요 어... 그 도깨비에서 보면 써니 씨의 뭐뭐뭐뭐뭐 뭐, 뭐, 뭐, 어, 어떤 거는 어디로 틀지 모르는 것은 자기 나의 호기심을 갖다가 자극해서 마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대사 있잖아요. <웃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하도 오래돼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마냥 이 사람이 다음 행동은 뭘까 뭐 이렇게 궁금해지는 게 아닌가 어, 나를 궁금하게 만들어 어, 잠시도 뇌를 쉴 틈을 안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 어떻게 돼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갖다가 잠시도 쉴 틈을 안 주니까 어, 이, 이, 이렇게 하자는 건가? 저렇게 하자는 건가? 어떠한 그 사람의 의중을 갖다가 다음 방향을 갖다가 계산하는 게 처음에는 즐겁지 않겠는가? 어, 처음엔 즐거워요. 근데 나중에는 좀 짜증날 수 있지. 어, 항상 연애 초기는 즐거워. 그것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우리 싸우면서도 막 마음 찡하고, 막 전기 쫙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매력에 속 빠져들 수 있다는 라 거지. 음, 왜요? 그 사람이 아니고, 왜 저예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에이 로브 소드잖아. 여러분이 꼼짝을 못하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 왜그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겠어요. 어, 이제 시작하는 건데. 미친 듯이 여기는 끌린다는 그 전제를 달았잖아 그 주제를 달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끌리, 끌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끌려가는 거니까 어 미치겠는 거지. 어 때로는 아우 이게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왜 지멋대로야. 어 근데 그게 좋아서 끌린 건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너무 그게 어 버거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외롭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싶으면서도 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음, 사람의 마음은요.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싶으면서도 자꾸 기다렸죠. 그, 막, 우, 눈물을 흘렸다가도, 어, 그 사람이, 뭐 해? 그 전화 따고 오면, 어, 자기야? 하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어, 전전긍긍 어, 이 사람이, 어, 나한테 연락을 할까? 어, 나 얘가 너무 좋은데, 그러다 연락 따고 와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입이 어떻게 돼? 어, 귀에 가서 걸린다라는 거야. 쫙 그냥 어. 저기 막 입이 쫙 길어서 걸리는 그런 음, 일이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요 저는 그래 이게 꼭 나쁜 거냐 라고 그러지도 않아 왜냐하면 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러니까 여기는요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짧은 뭐 이런 거지 도깨비에서 나온 대사처럼 길게 기다렸다가 짧게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으니까 이걸 갖다가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 저기 뭐 봐봐 그 저승사자 와이프 어때 한숨 속에서도 음, 나는 그 모든 순간이 다 행복했네요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납니다 이거. 이거 미친 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음 아, 드라마에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만, 저기, 막, 기다리면 짧고, 만나면 길어졌지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뭐 하는 그런, 면서도 행복하다라는 거야. 음. 그니까, 아프면서도 행복하다, 이걸 참. 음. 그래서, 뭐, 어떡하냐, 어떡하기는, 뭐, 그 사람만, 여러분은 한결같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좋으니까. 어, 이 사람하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저기, 막, 만남은 짧더라도, 그, 뭐지?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갖다가 계속 저기 자극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도 이 사람한테는요, 뭔가 끌리는 점이 있어. 끌리는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져드는 거다 라는 거죠 근데 왜이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면 은 사랑하지 않으면 탱값이 나오겠어요 그건 아니지 사랑했으니까 탱값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쉽게 주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주지 않아요 음. 왜 쉽게 주지 않냐고요? 이 사람은요, 모든 어~ 신중에 뭐 하나 결정에 있어서, 근데 왜 저기만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나요? 라고 한다면은. 어이 사람은 욕먹는 걸 일단은 싫어해 욕먹는 걸 싫어하고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잘해줘요 어, 다 잘해주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다 잘해주는 거 그런 거를 보고서 아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지레짐작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싫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은 어이 여러분이 끌리는 이 사람은요 자기 이상이나 목표가 되게 뚜렷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이상이나 목표에 방해받아가면서 연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데 또 막상 얘기해보면 되게 재밌고요. 어, 되게 신선해. 어,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그러니까 뭐, 그, 그, 이 양, 양면성이 있는데 이게 극에서 극이니까 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 어, 호기심이 증폭되는 거고 이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깨발랄하고 재치있는 소년 같았다만 어떻게 보면 중호하고 어, 꽃중년 어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뭔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놓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이 쉬운 성격은 아니에요. 어, 쉬운 성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시간을 갖다가 오래 소비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은요 여기는요. 어, 어디 봅시다. 투장만 더 뽑아볼게요. 투장만 음, 더 뽑아볼게요. 여기는 어쩌면은 조금, 어, 힘들 수가 있겠다 싶어요. 음, 힘들 수가 있겠다. 그, 어쩌면은 이 사람이 구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구패일 수도 있고, 만약에 구패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전, 어, 전 여친 혹은 전 남친한테 다시 돌아가거나, 음.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웃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어, 저기, 뭐야,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봤을 적에는요, 이게 9패보다는, 아, 니 6패보다는 9패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게이 카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의 성격이 솔직히 조금 폐쇄적인 게 없지는 않아. 음. 한번 끝났던 사람이고 성격 자체가 쉬운 성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어 헤어졌을 그 당시에는 뭔가 더 이상 우리가 감정적으로 더그 뭐지? 그 뭐지 그거 어. 교류 감정 그 감정을 나누는 면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졌고 너무 힘들어졌고 이 사람이 음. 여러분한테 어떠한 마음을 갖다 주기보다는 그냥 뭐 자기 일에만 너무 매달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외롭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은 끝난 구패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과거에도 과거 그니까, 지나갔으니까, 소중히 여겼었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요 그래서, 어, 끌리게 되는 사람은 구패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은 조건이 좋은 남자를 살펴보고서 우리 한번 이렇게 저울 질 해봅시다. 조건이 좋은 남자. 여기서부터 결, 여길 결정을 내리지 말고. 자 조건이 좋은 남자한테 가면은요 아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그런가 보다 음왜왜 왜 이렇게 까칠한 남자들만 이렇게 걸리지 응? 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 어 조건이 좋은 사람한테 가게 된다면 어 그런 거는 맞다라고 봐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은 에너지가 맘 고생인가 어이 사람하고에서도 맘 고생했잖아. 근데 조건이 좋은 남자도 맘고생이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조건은 나쁘지 않지 않지 않나 싶은데 음, 여러분들은 남자가 대체적으로 지위가 있지 않은가 지위가 있고 맘고생은 일단은 하나는 그냥 갖고 가는 건가 보다 싶어 음 금전적인 건 없고 그렇 그리고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나쁘진 않아요 둘다음 둘다뭐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 끌리는 남자도 그렇고 조건이 좋은 남자도 육체적인 관계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 대체적으로 잘맞아요 그것도 복이다. 음 어, 그것도 복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은 어쩔 수 없겠다라고 봐요. 음. 약간은 좀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에너지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성격이 조금 외향적이고 어, 어떻게 보면은 철이 살짝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고 사회적으로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나, 나이에서 뭐 서른 살이면 서른 살 40살, 마흔 살이면 마흔 40살, 살어쉰 살이면 쉰살 50살, 자기 자리에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겠는가 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철그 그, 남녀 관계는요 밀접한 관계에서 보는 거하고 겉, 그 수박 겉핥기 하고는 달라 밀접한 관계로 딱 일단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약간 철딱선이는 없지 싶어요 음 여기는요 어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구패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그, 일하는 부변이 되는 데서 신경을 갖다 굉장히 이 사람 몰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유로우는 시간에는 그냥, 어, 뭐지? 그, 이 세상을 갖다가, 어 그냥, 마 편하게 그냥 널브러져 있고, 막, 어, 그 뭐지? 막 모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이라서뭐배낭지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조금 어, 이 사람은 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면은 이 조건이 좋은 이 사람은 약간 철이 없다라고 봐. 어 똑같이 그런 부변은 있지만 장르가 조금 달라, 어 장르가 조금 달라.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 팔자에 새겨진 에너지인 것인 것, 같, 에너지인 듯 싶네요. 여기서도 맘고생을 엄청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린다라고 한다면은. 조건이 좋은 남자일 확률이 높겠다.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 조건이 좋은 남자하고 설마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우아하게 사는 건다 잡아놨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그 사회생활을 갖다가 하지 않아도 될수 있고 남편 그늘에서 응. 그렇지만 외로운 거는 어떻게 할수 없다 여러분을 갖다가 좀 외롭게 하겠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외로운 거나 이런 여러분들을 갖다가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데 여러분 팔자에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면은 조금 더, 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그 조건이 좋은 남자는요, 철딱선이도 없으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좀 훈계하는 타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야, 어, 진짜, 같지 않을 수 있겠지. 어, 훈계하는 스타일. 이쪽은 그냥 조용히 해. 딱 이런 스타일. 얘는 훈계. 얘는 조용 해. 응안줘뭐 이런 타입이고 있는 너너 훈계하는 거지 응. 그런 거예요. 응. 어디 봅시다. 음 응. 저는요 솔직히 뭐이 카드를 다 봤는데 이 사람 마음이 끌리는 사람 아니면 조건이 좋은 사람 그둘중 하나를 갖다 선택하라고면 진짜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렇지만, 굳이, 진짜, 뭐, 진짜, 이거 선택 안 하면 지구가 망해, 라고 한다면, 어, 지구, 이거 선택 안 하면 지구가 망해, 그러면 나는 끌리는 사람을 가겠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이 사람도 경제력은 나쁘지 않아요. 어, 조금 가끔씩 들어먹는 건 있어도, 어, 뭐, 지르고 들어먹고 이런 건 있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바람기는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어 선생님 그 인간 바람펴서 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래도 그래도 얘가 어, 바람기가 저거 그래도 얘는 바람기 훈계하고 막 이러면서 좀철딱선니가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음 어쩌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 자기 백그라운드가 좋을 수도 있고 어이 음, 저기 막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누가 서포터 해주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꼭 외롭지 아니한가? 어, 조건이 좋다 그랬잖아. 조건이 좋은 뭐야? 얘 주변에서 일가 다 떠받들어주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외롭게 할수 있고 좀바람기도 있어요. 음, 여러분하고 결혼은 하더라도 또 내연으로 세컨드를 둘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다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음, 다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은 철딱선이 없는 그러한 성격을 여러분들하고 결혼할 때까지 숨길 수도 있다 결혼하고 나서 철딱선이 없는 게 그런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 어, 만약에 바람기가 없다 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어,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 그냥 당분간 혼자 살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박빙이다 응.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끌리는 남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는가. 어, 그런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올해 결혼을 한다면 어느 쪽일까? 미친 듯 끌리는 남자 조건이 좋은 남자. 연애 썸다 포함입니다. 연애를 하게 된다면 아니면 동거를 하게 된다면 뭐 이런 거죠. 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라 마음이 끌리는 사람 어디 봅시다. 으흠,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조건이 좋은 사람, 어이 사람은 어 저건 것 같다. 뭐냐라고 하면은요, 뭐 다크호스 같은 거, 어. 그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뭐 벤처 벤처 해가지고, 어, 요즘은 스타트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크, 조건이 좋은 사람 다크호스 뭐 이런 것 같아.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 이쪽이 조건이 좋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하고 저기 되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어, 자유를 얻을 수는 있겠다. 조건이 좋은 남자가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 그렇잖아요. 조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일할, 일할 이유는 없지. 응. 음, 여러분들이 일단은 몸, 몸, 몸은 편안하지 않겠는가. 응. 음, 일단은 즐기겠다 싶네. 자, 그럼 마음이 끌리는 남자서부터 어디 가봅시다. 마음이 끌리는 남자는 요 어쩌면 은 여러분하고 케미추리가 잘 맞지 않겠나 싶네 음, 케미추리가 잘 맞는 사람이겠다 어, 케미가 좋다 그러잖아요 어, 그럴 수 있겠어요 음, 그리고 좀 마음이 끌리는 남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등산 해보신 사람 있나 등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딱 올라갔을 적에, 그, 봄에, 봄에 정상에 올라갔을 적에, 깊게 바람을 들이시면은 너무 너무 시원하잖아요. 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다. 어, 속 시원하고 나한테 어떤 청량제, 어떠한 그 스트레스, 내가 사회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이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금전관계에 한 스트레스를 이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싹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뭐 나름 어,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어, 이 사람하고, 어, 저기, 막, 맞아. 케미가 잘 통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이 사람이 아는 게좀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 아는 사람이다. 상식선에서 재밌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 마음이 끌리는 사람하고, 그치, 이게 보여요? 요거 요거 요거. 음. 요거 마음이 끌리는 사람. 요거 사가 보여요. 이 사가야 되니까 뭐 무슨 갑자기 생각나는가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 어, 독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에덴 동산의 사가 아니면 백설공주에서 나는그 독사가 뭐 이런 것처럼 사랑은요, 독이에요. 왜 그러냐라마 한번 빠지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빠져들면서 좀 불안할 수가 있어.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나중엔 불안하게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남자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음. 남자가 괜찮아요. 이거는 어디 봅시다. 남자가 괜찮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갑자기 음.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왔지? 음. 상식적이 상식을 음왜 음. <웃음> 불안한지 알겠다. 어. 이 사람이 재밌기는 참 재밌어요 어, 재밌기도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식적으로 보여 어, 상식적으로 보여 상식적이다 라기보다는 그런데 보이는 건 상식적인데 행동하는 게 비상식적일 수도 있어요 뭐요 욕하나요 때리나요 뭐 아니면 바람피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 어딘가에 어.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게임 같은 거. 어, 게임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걸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어, 도박이라는데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하잖아. 어, 게임 같은 거 게임도 도박이지. 요즘에 게임하는데 그 만렙 만드는데 돈 얼마 어, 레전드 만렙팔면톤 많이 들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어쩌면 은 고런 데 살짝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불안하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야 그렇겠습니까? 개 중에는 여러분들한테 자기 돈좀 있어? 어, 돈 있으면 나 얼마만 좀 싸줄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았고, 이 사람만 보면은, 어우, 진짜, 속공합이 잘 맞거든. 겉궁합, 속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빠져들어갔고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좀 외모가 되는 게 아닌가? 어, 좀 상랑자 느낌이 나. 어, 상랑자 느낌, 외모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꽉 끌려들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하고도 코드가 잘 맞기는 잘 맞아요. 아는 것도 좀 많아, 이 사람이. 음, 많아 보여 어, 많아 보이는데 조금 독특한 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얼핏 보면 은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는 부면이 아저 사람이 되게 상식적이고 너무 멋있고 남자답고 어, 다 그래 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깊은 관계로 빠져들면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어, 이게 마음이 끌리는 남자애가 원래 이렇다 어, 마음을,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과. 사과 뭐, 독사가다라는 거지, 독사가. 음, 응, 마음이 끌리는 데는 다 독이에요. 끌린 만큼 마음이 아프거든. 음, 응, 끌린 만큼 쇼크도 오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사람한테로부터 어떠한 정신적으로, 한동,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들었다가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조건 좋은 남자를 보고서 어디 평, 총평을 해봅시다. 일단 얘는 여기서 접어둡시다. 접어, 저장, 일단 저장. <웃음> 자, 이제 조건 좋은 남자 어디 보러 갑시다. 조건 안에 조건 아주 좋아요. <웃음> 여기는 음흠, 조건 좋은 남자여서 그런가 일사천리로 뭔가가 진내이 되겠다 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냐 라고 한다면은 이 조건 좋은 남자하고 연애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건 좋은 남자는 뭐야 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사천리로 그냥 어떤 장애물 없이 핑크빛 꿈을 꾸면서 일단은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일단은 그렇게 시작이 된다, 라고 봐. 음, 어우, 이 사람이, 저기, 마, 그 저기 뭐야 자수성과 한것 같네 음 자수성과 한것 같고 이 나이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음. 아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싶겠다 음. 멋있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도 그 시, 그런 그거 있잖아. 나이가 들면 꼰대 있잖아. 꼰대. 어 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보수적이면서도요. 받아들일 건 받아. MZ세대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이 사람은 약간 디지털 느낌이 난다라고 봐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21세기에 맞는 이 사람은, 어, 저기, 뭐,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지. 사업이든 아니면은 직장에서라도 22세기에 걸맞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어, 이 사람은, 어, 그, 머리 쓰고, 누굴 갖다가 다 이러고지, 명령을 내리는 일 있잖아요. 음, 명령을 내리고, 그걸 갖다 중간, 그, 사람들을 갖다 아울러서 하나를 모아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한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걸 갖다 아우르는 힘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리고 자기 세계관도 확실하고, 어, 좀 모범생인 느낌이 많이 나요 음, 모범생인 느낌이 많이 난다 그러나 이 사람도 수심은 있겠다 싶어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마약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마음의 수심은 하나쯤은 가져가야 되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 이 사람하고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뭔가가 하나는 있겠다. 무슨, 뭐가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독수공방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처음에는, 그 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 저기, 막 그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한테는 어떻게 돼? 어, 권위적이 돼가고, 어, 그,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있어서, 너, 니가 이정, 니가 이정도의 싸모가 되려면은, 너도 품위를 갖춰야 돼. 너도 품위 있게 행동해라라고서 품위를 갖다가 강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저기, 막, 오늘 저기, 뭐, 오늘 무슨 모임인데, 저기 마, 나 몇시까지 거기 도착할 테니까 자, 당신은 자기도 아니야 당신은 그, 옷은 좀 이런 색깔로 해주고, 올때뭐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 아, 그렇게 고 저기, 막, 이번에 나올 때 무슨, 무슨 누가 오니까, 특별히 그 사람, 그, 그 사람한테서 실수하지 않도록, 좀책좀좀 좀좀 읽고, 어, 그 사람은 뭐, 뭐, 뭐, 뭐, 경제, 경제에서도 어떤 부분을 좋아하니까, 거기서 에 좀, 어, 사전에 미리 공부 좀 하고 나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던가. <웃음> 아무튼 그런 거야. 자기 체면에 손상이 가는 행동은 너는 하지 마라! 라는 거지 어, 그래서 좀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 밝고 되게 긍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것저것을 갖다가 다 아울러야 되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래야 되는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그 저기 막 일단은 여기 조건이 좋잖아. 조건이 좋다는 건 여러분보다 더 우세하다는 뜻이잖아요. 우세하다는 건 뭐야? 어, 갑질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갑질맨, 어, 갑질맨 어, 갑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을로 사는 사람이야 그것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한 지붕, 어, 한 지붕에서 따로 국밥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한 지붕에서 따로 국밥. 왜 그러냐 라고 좀음 조금 여기선 다툼이나 원쟁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처음엔 잘 맞지. 처음부터 안 맞으면 은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어, 처음부터 안 맞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처음에는 다 일사천리로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 조금 다툼이 일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뭐뭐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여자들도 꼬이고 또 이렇게 좀 이거 이렇게 매너있게 해야지도 먹고도도 살고 내 쥐도 유지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렇다 그러고 또 겉으로 보기엔 또 되게 젠틀하고 어, 이 사람은 어 약간 어떤 풍이냐 하면은 이렇게 신세대인 듯 보이면서도 옷이 그런 거 있잖아 포인트가 딱 줘가지고 약간 올드 스타일인데 신세대 포인트를 하나 딱 감미한 그렇게 보니까 조금 뭐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러면서 뭐깍 까놓은 이 날카로우면서도 어떠한 밝은 이런 그런 묘한 매력들 때문에 은근히 주변에 여자가 꼬여.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을 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어, 많이 좀 다투기도 할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떠날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참. 그러면은 여기서 이 여러분들의 남자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전이나 후 있잖아요. 어 여기는 뭐야? 여, 여기는 마음이 끌리는 여자. 조건이 좋은 남자. 마음이 끌리는 남자를 만나도 어 문제가 돼. 마음이 끌리는 남자는 나한테 돈을 삥 뜯어가. 어 그리고 저 조건이 좋은 남자는 뭐야? 어 나한테 갑질을 하고. 어 너무 여자가 꼬여. 어. 짜증나. 솔직히 어쩌면 내가 세컨드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웃음> 그러니까 내말 뜻은, 어, 그 정도로 여자가 잘 꼬인다라는 거예요. 도, 남자가 돈이 많으면 여자가 꼬이게 돼 있어. 물론, 안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안 그런 케이스도 있어. 그렇지만, 여,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남자야, 어, 내가 남자야. 돈 있어, 뭐 있어. 인물대, 어 헤어스타일, 뭐 의상, 뭐 스타일 간지 죽여줘. 여자 안 끌겠어요? 그럼 여러분 끊는 여자한테 너 나한테 오지 마. 제수 없어. 딱히 철싹 이럴 수 있어? 아니지. 어,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어, 오빠 너무 멋있어요. 딱내 스타일에 그러면 막, 아유, 참가찬이십니다 하면서 도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얘기가 막 오고 가고 막 어, 오빠 너무 멋있어. 아, 뭐 얘는 무슨 소리야. 어, 오빠는 진짜 티셔츠를 꺼져도 그냥 럭셔리 그냥 고품격이야.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이러면 아, 너도 야, 저기 막 해미야 너도 이뻐. 그러면 그러다 보면 오빠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같이 한잔하자. 그러다 보면 여자들 꼬이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한잔 들어가면 뭐막 엉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이런 사람의 어, 저기 막뭐 와이프나 아니면 여친이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걸 갖다가 어, 전 그런 남자 싫어요 하고 그걸 그걸 딱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남자라는 이 상황을 놓고 봐야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 꼬이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 어쩔 수 없어. 음. 잘난 남자 데리고 있는 값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해야지. 아, 그래도 돈 벌어다 주잖아. 어.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 어, 어느 거냐 하는 거예요. 어, 진짜, 내일 지구가 망하, 내가 이걸 갖다 선택을 안 하면 지구가 망한다라고 하면요. 은난 그래도 나한테 삥 뜯어가는 사람보다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을 택할래. 그렇지만 지구가 망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난 기다릴래. 여,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어, 선택하기 어렵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어, 좀 극에서 극을 달린다라고 봐. 아무튼 좀 저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는데요. 뭐 다, 내일은 또 다른 내용이니까 어뭐 이게 이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죠 뭐뭐 빅딜이겠습니까? 어, 인생 어, 뭐 있겠어요? 조금 더 어, 살펴봐도 되지. 어. 네2번 카드 데이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린 아 여러분 이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어,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드디어 올해 결혼을 한다면 어느 쪽일까? 미친 듯 끌리는 남자? 아니면 조건이 좋은 남자? 어, 여러분은 누구한테 어, 마음이 어, 이제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어디 봅시다 아이고 나네 하구만 아이고 이 마음이 끌리는 남자는요 나는 어 별로 세. <웃음> 딸랑 세개 보고서요. 네. 일단은 마음이 끌리는 남자는 나는 접어두겠어요. 그래도 좀 봅시다. 왜 마음이 끌렸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조건이 좋은 남자 어디 봅시다. 조건이 좋은 남자. 조건이 좋은 남자가 들어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 들어오겠지. 올해 어, 결혼을 하게 된다. 한다 면이니까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 봅시다 실제로 결혼할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가정하에 놓을 사람도 있겠고 어디 봅시다 연애 썸다 포함이에요 자 마음이 끌리는 사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요 진짜 이 사람은 마음만은 어 밀려내러다 마음만은 백만장자라는 거야 어뭐 응. 그까이 거뭐 응.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아예 그까이 거 그까이 거 맨날 그까이 거야 뭐. 저기, 만 근데, 아, 여기는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잘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이 사람보다 사회 활동, 사회적인 부면에서는요더잘 나갈 수 있겠다. 선생님, 저 그렇게 잘 나가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신, 말한다면은 이 사람보단 잘 나가. 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건 어. 여러분이 편의점 알바를 하던 뭐를 하던 상관없이 이 사람보다 잘 나간다 그러면 이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냐라는 거지 음. 근데 이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능력이 있다 어, 자기 직업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행동이라기보다는 뭔가를 갖다가 시키고 계획하는 쪽이다라는 거지 음. 이사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면은요 여러분. 분이 조금 스마트해. 그리촉 좋아. 딱그 분석 능력이 좋아. 어, 분석 능력이 좋아가지고 간주 점프하고 얘를 갖다 처단을 할 거야. 그그 그 간주 점프하고 처단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기회 같은 건안 준다라는 거지. 내내내 어. 내 인세 내 사전에 기회란 없다. 싹수 노란 놈한테는 기회란 없다. 그 기회 줘봤다 뭐다? 어, 내 시간 좀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확 잘라낼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요 또 성격이 어, 성격이 조금 어, 여러분들이 끌릴 만한 또 이유가 있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딱 끊어내면 그래 어, 그래 꺼져 꺼져 어, 그래, 그래 네가 꺼지라는데 어차피 나도 꺼질 생각하고 있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마음이 끌렸겠죠? 어, 꺼져 그랬는데도 넌 아웃이야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아왜 그래 왜 그래 자기야 이러지 마 어, 저기 막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뭔 어? 뭐, 무슨 냄새인데 그러면?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 뭐 이런다는 거야 언제 적개그야 이거, 이거 불새대개그를 갖다가 날리는데 또 여자들은요 그거 다 알면서도 또 마음이 좀 끌린다 어. 이게 뭐지 어, 그래서 또 갑자기 또요 갑자기 또뭐 얘기하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그냥 칼을 갖다 쫙 빼들어가지고 너 아우 꺼져 이 새끼야 이랬는데 갑자기 이거 무슨 냄새지? 내 맘이 타들어가고 있잖아 자기야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랄랄랄랄라 하고 마음이 녹아내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끌린다는 거야. 보통 남자들 꺼져 이 새끼야 그 어떻게든 아이고 참잘랐어요네 네, 네 팔도 굵으세요. 아주 그래 다시 보지마자 퇴퇴퇴할 텐데 얘는 안 그런다는 거야 조금 느물느물 하기도 하고 아 구렁이 담을 갖다 넘어 가는데 어 담장에 뱀 껍질 하나 안 붙어있네 그런 거라는 거지 어, 얼마나 스무스하게 잘넓멀 가마야 음, 뱀 껍데기가 거기 안보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 때문에 속을 좀 썩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조금 어, 왜 속을 썩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좀 어, 어느 정도 사귀다가 조금 사귀는 것 같아 여기서는 왜왜 어, 왜 조금 사귀냐라고 하면은요 꺼져 있는데도 다시 그 붙었잖아요 이 사람하고요 어, 좀 말하는 게좀 어, 희한하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끌리는 거지 뭔가 영안 안 맞으면은요. 끌릴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좀 사귀게 되는 것 같아. 응. 뭐, 그런데 이게 뭐야? 진짜 여러분이 얘, 얘한테 좀 개털릴 수도 있겠다. 알고 봤더니 뭐야? 아, 개털이야, 개털. 아 여러분한테, 다, 여러분이. 다. 주머니에서 돈이 다 나가 말 한마디로 돈이 그렇게 나가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귀에 댔다고 소석 하면은요 어어 그, 줘야 될것 같고 안 주면 안될것 같고 아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어 미치겠네 그러면서도 돈이 나가네 어 그런 거예요 안줄 수가 없어 그렇다라는 거지 어떻겠습니까 동정심을 유발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달달한 멘트로 여러분을 홀린다거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 남북이 남 쪽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한테 개 털리고 있습니다 쪽팔려서 말을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고서 그냥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구패 아 여러분이 여러 아씨 외나 <웃음> 거의 욕할 뻔했어 거의 욕할 뻔했어 와 아, 알겠다 음. 알겠다 알겠다 왜 그런지 음. 어쩌면 그런 걸까 이게 이게 둘중 하나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은 여기 나중에 그러면 일단은 조, 조건이 좋은 남자 봅시다 조건 좋은 남자 조건이 좋은 남자를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조건좋은 남자한테 가면은요. 음, 여러분이 조금 음, 이, 여기는요. 일단 마음은 편해. 마음은 편한데 어 스트레스. 근데 여기는요. 마음은 불편한데 어노 스트레스.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 여기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어, 여기는 마음은 오케이인데 돈에서 스트레스고, 여긴 마음은 스트레스인데 돈에 대해서는 오케이야. 와, 이거 뭐 이렇게 극게서극깁니까 어, 왜그러냐면 돈은, 일단은 돈은 잘 주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조건이 좋은 사람은 그냥 시원,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는 거잘 해주는 것 같아요. 나름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재벌이야. 그러면은 뭐. 잘 사주겠지 여러분한테 없는 거다 해준다라고 봐야지. 어 차, 어 차도 사주지. 응, 어, 가방도 사주지. 다 사줘요. 일단은, 음, 그냥 망설이지 않고 사줘. 어. 왜냐하면은 어 만약에 그렇다 이 사람 그렇지만 그거는 있어요. 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어 저거는 없어. 어. 뭐가 없냐면 규칙적이지는 않아. 어. 일단은 조건이 좋잖아 조건이 좋으니까 조금 자기 맘대로 하는 성향은 있겠다 그런데 성격은 어떠냐고 나쁘진 않아요 막 악하고 그런 데는 없어요 어 악하고 그런 데 없고 다만 깊이는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어떤 그런 달달한 멘트로 내어내 어, 내 몸에다가 다 꿀을 발라 놓는 그런 거는 없을 수 있어. 이, 이 사람은. 그러나 좀 담백하고 좀어좀 어려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고생을 그닥 안해 보고 자란 사람이 아닌가 싶어. 내가 뭔가를 갖다 사고 치고 잘못을 했더라도 누군가가 다 어떻게 응? 그저기만 서포트를 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요 금전적인 어떠한 혜택은 받을 수 있겠다.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 거의 다 어, 어지간한 건다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어, 저기 저기 강남에서 백억짜리 빌딩 저것좀 사줄래? 그건 안 되지. <웃음> 그런 건안 돼. 그렇지만, 어, 자기야, 이번에, 뭐, 저, 샤넬에서, 저기, 막, 가방에 나왔는데, 이렇게 조금 비싸다? 그거, 저, 기념일인데, 하나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오케이!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정도 레벨이 된다면, 해준다라는 거예요안 그러면, 좀, 뭐, 동전지갑 같은 거 해줘야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막, 신발, 명품 신발 같은 거 해주고, 하여간, 좀잘 사줘. 얘는 잘 사줘. 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정신적인 어떠한 만족도는 떨어지겠다 정신적인 만족도는 떨어지겠다 싶어요 그리고 항상 좀 불안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규칙적이지가 않아 어, 예를 들어서 어~ 좀 자기 만드는 경향이 심해요 규칙적이지가 않아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사귈 때는 순수하고 막 이러지만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 호르몬 분비 다 끝나는 거 있잖아요 도파민 끝나면은 이제 원래 성격이 나와 어~ 원래 성격이 조금 이 사람이 좀 쎄요 원래 성격이 쎄고 말을 갖다가 조금 날카롭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진짜로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이 없으면 이걸 유지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가 백0 0회전 받은 거다 생각하고서 여러분한테 어, 다 해줬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는 할수 없잖아요. 어, 이 사람 일할 때 카리스마 쩐다. 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외로울 수가 있겠다 마음적으로는 외로워요 여러분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 얘는 진짜 24시간도 붙어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24시간 동안 한두 시간 볼까 말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만큼 차이가 나 일단 조건이 좋으니까 음.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시간 날때 어쩌다 한 번씩 본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같은 집에 살아도 그냥 어쩌다 한번 같이 얘기나 나누는 정도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뭐지 일단은 사회적으로 좀 바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조건이 좋으면 그 때문에 좀 얘기하고 그냥 어떤 육체적인 관계 갖고 끝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교감은 전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왜이 사람 때문에 외로울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아 세상에 좋은 건 없다 어, 좋은 건 없다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변하지 어, 이 연애 초에는 이렇게 잘하면서 어, 얘도 그래 연애 초에는 이렇게 잘하면서 어, 연애 말로 가면 이렇고 얘도 연애 말로 가면 이렇고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연애 때 못하는 사람은 없어 어, 연애 때못 하는 사람 없고, 연애 때뭐 저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어, 확실한다. 이 사람은 확실해요. 뭐가 확실해, 나냐. 여러분들이 외롭고 뭐하고 어쩌고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연애 때는 그렇게, 어, 뭐, 뭐, 저기, 막, 여러분 비유도 잘 맞춰주고, 막, 이러지만, 감은 갈수록 이 사람이, 그잖아 이거,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뭐하고 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많은 시간 못 내주고, 저, 그리고 정작 시간이 났다라고 그래도, 아, 저기, 막, 굉장히 권위적으로 나올 수 있고, 여러분한테,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손발처럼 움직여야 돼. 있어요. 철철이 보약 같은 거 해서도 먹이고 옷 같은 거 그냥 회사로 갖다 갖다 주거나 어, 이런 여러분의 그 심부름꾼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심부름꾼으로도 전락할 수 있어.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그걸 다 보상을 해줘. 어 여러분이 외롭고 이, 이 사람이 약간 권위적이 이거 지가 모르겠어 이 성격을 어 지가 말어말번세 뭐, 예쁘게 못한다는 거 모르겠어 연애초에는 연애초는 때려칩시다 그거는 누구나 다 잘하니까 연애초에 이 사람도 잘해 그렇지만은 금전적인 면에서 만큼은 여러분을 갖다가 걱정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연애초만 달달하다 어 원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권위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수는 있겠다라고 봐요 그럼 바람끼는 어떠냐 라고 하면 바람끼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바람끼가 많다고 이렇게 바람을 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 아 그쳐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가 여러분이 조건이 좋아 그러면은 어, 혜미 씨 저기 막 이번에 우리 저기 저기 막 새로 뭐 나왔는데 한번 오 오셔서 좀 봐라 어뭐 고견을 듣고 싶다 근데 그 고견을 듣는 사람이 어이 꼭, 여, 뭐, 동성이란 법이 있어. 이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떠한 염분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뿌릴지는 미지수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직 여기서는 그런 게안 나와. 어, 이 사람의 그 연애 초기의 성격과 연애가 깊어질수록 성격 딱 거기까지만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진짜 어, 어떤 정신적인 케미는 잘 맞을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돈을 갖다 계속 뜯어가. 나중에는요. 어. 미칠 것 같아. 그렇지만 여기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는요, 육체적인 관계가 좀 횟수가 적어. 어, 횟수가 적지만, 여기는 만날 때마다 어떠한 그런 그 육체적인 관계로 여러분을 갖다가 반쯤 죽여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닐까?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육체적짓긴 관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좀 바빠요. 할 일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 사람을 아울러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걸로, 여러, 그 대신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적으로는 못 해주기 때문에 금전적인 걸로는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일 지구가 망해. 둘중 하나를 안 고르면, 어, 둘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돼, 어, 응. 아, 이걸 안 고르면 내일 지구가 망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정신적으로 달달한데 내 주머니에서, 어, 돈을 갖다가, 어, 야금야금 빼먹는 인간? <웃음> 이 사람, 정신적은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물질적으로 내, 어, 내 부족함을, 나, 내가 부족함을 이렇게 잘 채워주는 사람? 누가 더 좋겠냐? 라는 거죠. 선생님 같으면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그럼 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더라. 돈. <웃음> 속 된장이라고요? 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핸드폰값, 월세, 뭐뭐뭐뭐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품위도 지켜야 되고 그거 다 돈이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내가 안 벌어도 얘가 다해준대잖아 얼마나 좋아. 어, 내가 손안 들이고 코 푸는 값을 갖다가 외로움으로 패치불 하는 거지. <웃음> 선생님 너무 된장이세요라고 한다면 어 그래도 난 외다. <웃음> 아무튼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이제 애들어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올해 결혼을 한다면 어, 깜짝 놀라셨나요 어, 어느 쪽일까 미친 듯 끌리는 남자냐 아니면 조건이 그냥 음에 흡벌나게좋아버려라든가저 고향 서울이에요 <웃음> 요즘에 TV에서 사투리가 막깔나게 나오다 보니까 아 그냥 이게 이게 이것도 자꾸 이제 따라하다 보니까 막 섞여요 음전 저는 저기, 뭐 서울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웃음> 조상태대로. 암튼. 근데 사투리가 재밌다요. <웃음> 아 쓸담 얘기 그만 집어치우 어디 봅시다. 아이고. 여기는요, 내가 끌리는 사람? 음, 서울 끌리는 사람? 음, 아, 끌리는 사람은 확실히 상처받아. 어, 왜냐면 끌린다는 거는요, 어떤, 몸이나 어떠한 호르몬이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 음. 마음이 반응, 호르몬에 호르몬 장난이야 끌리는 건. 음. 근데 조건은 뭐예요? 어,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 그러기 때문에 아, 미치겠다 여기는. <웃음> 아 그래도. 어디 아,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결, 결론을 갖다가 미리 말하면 재미가 없겠지? <웃음> 누구한테 마음이 끌리나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뭐, 남, 저기, 뭐, 일단은 답답하지는 않아요. 어, 답답하지는 않지만, 어, 그 답답하지 않은 게, 어, 답답하지 않은 게 답답해져요, 나중에.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yes man? 어, 무조건 예스 생각이나 좀 하고서 예스를 할 것이지 무조건 예스맨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 답답하지 않은 게 답답하게 된다라는 거야 음,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 어. 오빠 우리 내일 극장 갈까? 오케이! 콜! 오빠, 내일 극장 가서 우리 튀, 구운 감자 먹을까? 오케이! 콜! 나 감자 3개? 오케이! 콜! 무조건 나 콜이야, 응. 어. 오빠, 나 근데, 그래! 콜! 오빠, 나 아직 말안 했네. 무조건 콜! 이거지, 응. 어. 근데, 이게,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런 것 같아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인다 라는 거지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마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야 해미야 오빠가 오빠가 생각하긴 했는데 그 요즘에 그게 되게 잘된대나 저거 한번 해볼까 그래 오빠 그거 요즘에 괜찮다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 잠깐만 내 생각 좀 해보게 며칠 있다 해미야 해미야 오빠가 그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저 내가 또 주변에서 어, 저기 민수가 그러는데 미, 이, 저기 막 요즘엔 그거보다 이게 더 낫대. 나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 그러면은 뭐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어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지. 오빠 그거 할 돈은 있고. 아니 아직 없어. 만들어 봐야지. 뭐 이런 식이야.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야 진짜 너는. 넌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해매해야 오빠가 하면은 그 오빠가 여기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놈의 오빠가 어, 그놈의 오빠가 그래 오빠가 뭐할 건데 이씨 이렇게 되는거지 네, 세상에는요 그래서 모든 걸 만족하는 관계가 없어 마음이 끌리는데 조건까지 좀 얼마나 좋겠어 음. 네, 그, 그 세상에는요, 그런 거는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음, 이 관계에 있어서, 어, 처음에는 너무 좋지. 시원시원하니까. 어.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좋지.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내가 진짜, 어, 저기, 막이 사람하고 정말 오래 갈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 같다가 조금, 음, 저기 막 심층 깊게 분석을 해서 그냥 낱낱이 어, 현실감 있게 파헤치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어, 그 저기 막 그런 어, 그런데도 이게 그래 사람이. 그 사랑이 시작될 때 하고 사랑이 나갈 때 온도는요 어, 거기서 크게 사랑이 시작할 땐 뜨겁잖아 아뜨거 응, 아 뜨거운데 사랑이 나갈 때 봐봐 어, 냉랭하고 어지 맘대로고 어 골드 보고 싶고 어저 먹는 주둥이 갖다확꽉 뽑아버리고 싶고 그렇잖아 우리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할 때 온도하고 사랑이 끝날 때 온도가 여기가 좀 차이가 지겠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예스맨이 있던 게 나중에는 뺀질맨이 되는 게 아닌가 음, 예스맨이 뺀질뺀으로 변해요 뺀질뺀질 뺀질 거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 음, 저기 막 오빠가 잘하는 게 뭐야 어, 오빠는 왜 매사에 그래 어, 오빠는 왜 저기 막 꾸준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못해 야너 지금 나 언제나 좋다며 내가 이런 게왜 네가 남한테 나를 비교해 어, 그럼 남한테 가왜 나한테 있어 내가 그렇게 싫으면 나는 원래 이래 야 그렇다고서 내가 너한테 어, 못하게 뭐 있어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뭐냐 그래도 내가 너다사 먹였잖아 뭐가 문젠데 그게 들어주는 게 그렇게 저기야 나는 오빠가 지문했으면 좋겠고 오빠가 어땠으면 좋겠어 근데 오빠는 너무 가볍고 매사에 모든 걸 갖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문제가 돼서 어, 저기 마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을 갖다가 하, 지 않겠나. 그래도, 어,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간간히또저 잊을만 하면 전화와가지고, 어, 뭐가 어쩌고 저쩌? 뭐가 어쩌고 저쩌? 라고 한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은요, 또이 사람이 또 성격이 또, 저기 막, 긍정적이라, 아 저기 막, 아, 시끄럽고, 저기 막, 저기, 내일 모레 저기 어디서 뭐 한다는데, 나와. 밥 먹자. 야, 우리 너무 요즘에 싸워서, 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에너지 보충하고 싸우자, 응? 어? 아, 그, 아, 그만 징징거리고, 아이씨. 아, 그럼 민수한테 가던가. 난 철수야. 어, 어. 그니까 나와, 잔말 말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조건이 좋은 남자. 조건이 좋은 남자, 어디 봅시다. 음. 이 조건이 좋은 남자는요, 이 사람은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요. 진짜 자수성가 했어. 어, 자수성가를 했고, 하, 아, 그러다가, 보,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 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 그게 뭔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 알다가도 모를 정신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 뜨뜻미지근하게 그게 뭐냐면 아니다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얘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딱히 딱히 뭐 뭐 트집 잡을 거는 처음에는 없어 보이지 않겠나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라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확뭐 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만나게 됐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게 얘 철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웃음> 얘 때문에 <웃음> 어쩌면은 그런 거지 지나간 사랑이나 어떤 지나간 그런 흔적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뭐 나쁘진 않다 어, 그냥 밥, 밥이나 먹고 수이는한 잔씩 하는 그 단계에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아 아이 너무 어. 참 그래 어, 여러분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조건이 좋다 그랬잖아. 이, 여기까지, 이 조건 좋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오는 그것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맨 땅에 헤딩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감정적인 소통이나, 인간이 느끼는 어떠한, 그러한, 음, 그, 음, 마음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응. 어, 그니까, 별을 보면서도, 아 어, 오빠, 오늘따라 밤하늘에, 어, 별이 너무 예뻐. <웃음> 어, 별, 별이 보석 같아. 그러면, 야, 야, 저, 저기 말고, 복권 좀 맞춰보자. 야, 나 복권 샀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지. 그니까, 쪽, 니까꼭 그러니까 복권을 맞춰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어, 다, 별이 이쁘다 그랬으면, 어, 진짜 우리 햄이 눈 같다. 우리 햄이, 저기 만 눈을 갖다가 하늘에다가 이렇게 촥, 푸르는 네. 것 같네. 반짝반짝하는 게 우리 헤미가 나를 보면서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 뭐 이렇다 이런 거 있잖아. 아, 조금. 좀 미안해요. 갑자기 뭘 갖다 비유하려 그러니까 없다. 어, 갑자기 나오는 말이 없다. 어, 재미가 좀 없다. 그래도 양의 좀 해주삼. 암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별로 을 얘기를 했으면 은 별에 대한 걸 갖다가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복권이 나온다던가 내 엄마 저기 막 오빠 나 오늘 옷올이렇게 어, 매치가 안돼 그러면 잠깐만 저기 저기 오늘 나스닥 어떻게 됐냐. 이런다라는 거야. 나는 관심도 없는 나스닥을 얘는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고, 밥 먹으러 와가지고는 계속 핸드폰 봐. 왜 핸드폰 보냐라고만. 잠깐만, 해미야 잠깐만. 오늘 나간 게 20만원. 내가 콩나물을 갖다, 내가 못하라 200원어치 샀지? 야, 다음 저기, 그럼 내일은 콩나, 미야너 콩나물 국 끓일 줄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어떻게 짜증난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 어, 어쩌면 이게 연애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못 느끼겠고 너무 그 엉뚱하다 그래야 되나? 어, 그냥 여자의 마음을 갖다 너무 모르고 그냥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거기에 대한 자부심만 꽉 찼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라고 하면요. 은 자기가 뭘 놀아도 별로 그렇게 금전의 구애를 받지를 않아. 그랬으면은 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요 따위로 놀고 앉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왜못 내려놓냐라고 하면은 금전적인 자유 때문에. 금전적인 자유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기도 조금 애매하다. 정이 떨어졌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아, 그냥 썩소? 어, 소 날리면서 옆에 있는 거지. 어. 그러면서도, 아, 싫다. 하면서, 어, 오빠. 아, 싫다. 어, 오빠. 어, 오빠. 어, 아, 싫다. 이 오빠. 이럴 이런, 것, 이른다라는 거야. 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가겠지만 사람이 그래. 이게 그 정신적인 교감이 없고 어떠한 그 공통 관심사나 공통 취미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재미는 없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여기는요. 그래도 여기는 잘하면은 조건이 좋으면은 음, 조건이 좋으면은 그 저기 막뭐 연, 연인도 될수 있고, 동거도 될수 있겠다. 어, 결혼도 가능하고. 그러나, 어, 그러나, 이 사람과 있으면서 마음이 늘 편하지는 않겠다 싶어요. 음, 늘 편하지는 않고, 늘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린다, 그래야 되나? 어, 욕망이 꿈틀거리고, 이 사람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맞아요. 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동상이몽이 될수 있어요. 잘하면 여러분이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개야, 여기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뭐술 마시고 어울리고 그런 거는 좋아할 수 있어. 어, 좋아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바람을 피는 확률보다 여러분이 바람을 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어, 이게 너무 안 맞아. 이 사람은 왜 아닌데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그, 그런 것 같아. 아직, 어, 자기가, 어 지금 너무 상태가 좋기는 좋지만 이게 지금 맨땅에 해등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어 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명예는 없다라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한눈을 돌릴 틈이 없어. 이 사람이 누구랑 나와서 술 마시고 뭐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뭐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이 좀 계획을 한게 있거든요. 자기의 계획한 거를 자기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차 목표는 아직 어 저기만 미성숙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보다는 여러분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왜 파랑새는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 요즘 시대 에 저기 막그 그 한국에서 무슨 무슨 리서치 했는데 그 가정 주부의몇 퍼센트가 그 저기 막 애인이 따로 있다잖아 남편이 바쁘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파랑새가 아니라는 보장 어 저기 없지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이거는 열핀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끈하지 마시라. 어, 말장난 아니에요. 라고. 이거는 가정하잖아. 이 사람을 선택했을 적에 여러분을 외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을 쳐요. 어, 요동을 치고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떨어지는 게 일단은 많아. 어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그닥 처음에는 어떻게 만족을 할수 있겠지만 이게 저 이게 결혼이나 연애나 이런 거는 젊잖아. 육체적인 만족이 여러분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야.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나름대로 뭔가를 갖다가 하고 밖으로 놔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일,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한눈을 팔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따로 어떠한, 어, 여러분이 바람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모르는 거지.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뭐, 카드가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음, 자, 그러면, 어, 그, 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둘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구가 망해. 그럼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1번, 어 예스맨. 예스맨 아니면 은이 사람, 어, 자수성가맨. 어느 사람을 택하겠냐라는 거예요. 어, 나 저는요, 어, 여기는 진짜 박빙이다. 어. 아, 지금 어 저는 그래도 여기... <웃음> 왜 그러냐? 그러면 남는 시간에 내 취미활동 할수 있잖아. 어, 취미활동 하고 나를 가꿀 수 있잖아요. 내그 뭐지? 그런 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재밌게 야 하지 투닥투닥 하면 재미야 있지 여기 사기다가 일로 갈아탈 수는 없잖아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암튼 이게 가정에서 보는 건데 너무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 그냥 가정하에 있읍시다 암튼 그래요 네, 4번 카드 리딩 재밌으셨나요? 어 그냥 재미로만 보고 음, 가정한데도 좀 흐뭇합니다 양쪽을 두고 선택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여러분 안녕. 좋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빠이빠이.